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이제부터는 비밀의 여자를 편안하고 즐겁게 볼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고구마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사이다의 전개로 이어지려는 분위기인데요. 정겨울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어서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3화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정겨울의 복수 방법이 그동안 주에라가 저질렀던 행동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를 토대로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식의 복수가 펼쳐질까요 주에라가 정겨울에게 했던 최초의 나쁜 행동을 되돌려서 갚아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불륜입니다 주에라의 더러운 악행의 시작은 친구의 남자를 뺏은 불륜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기반에는 남유진의 더러운 바람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겨울은 현재 오세린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오세린은 미모가 뛰어납니다 물론 정겨울도 매우 이쁘지만 남유진 에게는 새로운 여자가 더 관심이 가겠죠. 오세린의 미모와 정겨울의 능력 이 합쳐진다면 남유진 같은 바람둥이 는 적극적으로 유혹이 될수 있겠 는데요. 23화에서 정겨울은 주에라가 계약 을 따내기 위해 준비해뒀던 거래처 판회장의 가족사진을 훔쳤습니다. 주에라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 들과 비슷한 방법의 복수였죠. 주에라는 결국 그 중요한 사진 을 잃어버리며 24화에서 계약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본인 입으로 기획팀장 자리를 걸고 일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달성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겠지요. 결국 주에라는 기획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자리인 기획팀장이 공석으로 비는 상황이지요. 주에라가 괴로움에 빠져있을 때 정겨울은 주에라가 계약을 따내려고 한 판회장에게 접근해서 그가 원했던 가족사진을 전달하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정겨울은 작품 초반에 집에 있으면서도 회사의 주요 기획을 짜내서 남유진한테 전달하고 남유진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능력을 인정받게 했었죠. 이때 주에라가 본인이 남유진한테 전달한 것처럼 치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정겨울은 주에라가 했던 대로 똑같이 복수를 하는 중입니다. 정겨울은 yj그룹에서 일했기 때문에 관련하여 회사의 제품 설명이나 기획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겨울은 판 회장에게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을 하죠. 판 회장은 정겨울이 좋은 인재임을 알아보고 yj그룹의 정겨울을 추천합니다. 정겨울은 남만중 남현성 남유진 앞에서 본인이 기획했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판 회장이 이런 이유로 yj그룹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죠. 그러면서 남씨 집안 사람들의 눈에 들어갑니다. 남만중과 남현석은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남유진은 회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쁜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남유진은 본격적으로 정겨울에게 작업을 겁니다. 남유진은 정겨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같이 일하자고 애걸복걸합니다. 정겨울은 남유진이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바람둥이로서의 흑심을 품은 것을 알고 있죠. 과거의 남편이었던 그를 보며 정말 화가 나는 일이지만 복수를 위해 꼭 참고 주애라와 남유진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때 정겨울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애라가 맡았던 기획팀장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죠. 남유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정겨울의 미모에 감탄하며 주애라를 내쫓고 정겨울을 기획팀장 자리에 임명합니다. 정겨울은 주애라를 몰아내며. 1차 복수를 성공시키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주애라는 계속해서 정겨울에게 당할 것이고 결국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 파멸을 불러올 것인데요. 주애라의 선택은 남연석과 연계하여 남만중을 몰아내고 다시 회사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계획을 가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팀장 정겨울과 법무팀장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이 협동하여 주애라의 더러운 악행을 방어해내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유진이 정겨울에게 스카웃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 정영준의 승승장구와 주에라 남유진의 몰락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